강등 방어전 시작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오이, 오이. 이이이 <놀린> 기저, 이잖 <놀린> 아, 허, 허, 에, 허, 에, 와, 에, 허, 에, 허, 에, 허, 에, 허, 에, 허, 에, 허, 아, 씨발 허, 에, 허, 아, 씨, <말. 놀린> 아 뭐해. 구독, 구독, 구독, 구독, 구감사독 구독, 말이 안 돼. 뭐야 이거 게임 왜래? 강등 시켜 그냥 씨발 강등 시키라고. <웃음> 뭐 그냥 솔직히 근데 실라스는 아무나 들어도 이겨. 어때요? 밑에 글 벤. 포쥬 미드, 탑, 정글 확인 어, 어씨글나못먹어글 하나 어 뭐지 나 오, 쟈가 오, 쟈글. 오, 교개 오, 죽다 컷! 파너왜 다이브 될거 같냐? 될거 같지 않냐? 아, 네. 될거 같지 않냐? 아, 네. 않냐? 아, 네. 야아아빨리 컷! 적응, 적응.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뭐, 뭐, 뭐, 나이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맞짱 뜰자. 시발려나. 적당히 해야지. <웃음> 야이 사람 이 사람 개빡쳤는데. 이제 안진다. 음. 근데... 와 대미지 세트안 들어가. <웃음> 깨끗, 깨끗. 리아 하아 오어가이이 뭔가 이상한데? 아, 이상한데? 어? 나이상해상해주 아찾아 <봐라> 빨리! 이런 갱신들만 쳐다봐주니 점수가 안 오르지 오이! <봐라> 오 <봐라> 야니와관이 뭔데 따아아아아아아아아 방어력이 방어력이 개지식이야지마 아네코 아... <웃음> 그, 그, 그, 그, 그, <웃음> 포기하고 왔는데. 아나 <웃음> 진짜. 와 여기 는내안 와? 들어 안돼. 뭐예 여기서 보여준다고? 어? 야, 이거, 준다고거 이거. 이거, 이제이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니냐거아니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이 그돈 먹는 거리가 있어. 아 감사합니다. 어 11. 아 개꼴. 한나라 루루 공주라는 유저인데 예, 트위치 스트리머 분이세요 이분이. 어? 121점. 와 여기 그 내가 봤거든. 칸나. 칸나야 말라인 중 칸나 칸나 LCK에서 최상위급 걸로. 근데 칸나 상대 칸나 17일 만들고 7 1 6으로 걔 그냥 걔 사패리 하드캐리하는 게임이야.